자, 나가자. 우리 팬트 우리 고스트 나가자. 바깥으로 아유, 좋아, 으, 으, 좋아. 야, 바깥 구경 한번더 할까? 바깥 구경 한번더 할까? 얼굴 좋아. 우리 우리 고스트 바깥 구경 보기 좋아. 또 할까?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또 가자 또로 와, 나로 와, 일로 이일 오늘 할 포켓몬은 데로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내가 왜 이런 이미지가 됐지? 나 원래 이런 이미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나 아니, 예전에 아니랬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바뀌었어 아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무시가 끌고 가는 인격과 피차종이 아주 멋있야 <웃음> <웃음> 데로트 있어 와나 침대 거북한까지 있네? 이겨보자 이기면 되지 뭐안 그래? 아나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아 자, 먹었어요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이거 요요 꽃잎 때려 꽃잎 때려 꽃잎 때려 우리 정글 우리 정글 어딨나 정글 내가 먹고 우두에 먹. 로알로와 자, 골 들어갑니다 좋아요 세 골째 야 세다 이 정도면 세다 자, 골또 들어갑니다 네 골째 좋아요 <목소리> 야 좋다 픽시 좋아 아 우리 달빛의 양분을 주세요 달빛의 양분 아 너무 좋아 요 자식이! <웃음> 아야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뭐냐 이거? 야아나 이제 뺏겨서 질뻔 했잖아요 아 무시하고 아 뒤쪽으로 가 뒤쪽으로 뒤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웃음> 뽕분이 뺀다 이러고 확씨아전리안 가? 나이스! 너무 좋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디가? 어디가, 이 자식? <웃음> <웃음> 어, 너, 일로와! 어디가, 이 자식아! 햄버! <웃음> 빠졌다! <핸모? 빨따! 웃음> 아, 웃기네. 좋네. 패드 보다 죽는데? 자, 나가자. 우리 팬들, 우리, 고스트, 나가자, 바깥으로. 아유, 좋아. 어 좋아. 바깥 구경 한번더 할까? 바깥 구경 한번더 할까? 어이고 좋아. 우리, 팬, 우리 고스트, 바깥 구경 그렇게 좋아. 또갈까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또 가자, 또 가자. 또 나가자. 어이구. <웃음> 나이스. 자, 우리 대르선도 나가자. 아, <웃음> 약팔이 어, 아니에요. 자 일로 가자 오 피했는데 와 어떻게 피했어 잡고 데리고 가고 이거 내 거고 나이스 좋아요 자뭐저 꼴로 올 꼴로 오면 좋아 되잖아 자 도망가야지 자줄 거죠 줄 거죠 줄 거죠 자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자 나이스 나이스 피카츄 한대요 두대요 자 밀고 들어가고 좋아요 아 까봐와 아.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자, 우리 팀이, 지금, 우리 픽시 같이 어그로를 끌고 있는 사이에, 적팀은 지금 다 뺏기고 있습니다. 아유, 졸, 아유, 죽,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픈, 아, 몹시 아픈, 몹시 아픈, 도망가는. <웃음> 야, 뭐냐, 이거, 진짜. 뭔데? 어? 이거 안 죽어. 안죽어 어제 좀 아프다 야 우리 팀다 온다 왜나 버리고 내려갔냐? <웃음> 야 근데 데로트 픽시 재밌어 이거 노잼이야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그냥 빨리 먹고 야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나만 노려 애들 나만 노려 이거 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나만 노려 이거 애들이 나만 노려 <웃음> 어? 아니,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자꾸 레쿠저 나오기 전에 죽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 누가 보면 특성인 줄 알겠어 그지그새로오신 분들 제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어뭐 아, 모르시겠죠?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몰라도 돼요 나안 죽는다고 아 이거 잘못 퍼진 거야 이거 솔직히 이거 소문입니다 여러분 소문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어, 오해 그지 오해 좋다 오해 야 나이스 야 대박 이거 나이스 줄건 주기? 어줄건 줬어 나 이제 잠깐만 야패신님이 캐리했는데? 아, 이거는 데려도 뭔가 할 필요 없긴 하다 좀 웃기긴 해 음, 에코자를 못 줬네요 아 이거 실패로 해주세요 줄건줘 못했어 응 음, 실패 나쁘지 않았어요 네골다 넣었으니까 이 정도면 뭐팀빨이라니요 여러분 저도 한몫했어요 제가 탱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야구멍기 좋았고 구멍기 몹시 나쁘지 않았고 자, 백수목가 컷트. 아니, 그걸.. 그게 들어간다고? 평생 아무도 하라 안 해도 줄건 주시더니 미션도 니까 못하네. 아니, 이거는 트롤이에요, 여러분. 진짜 트롤을 안 합니다, 저거. 저 진짜 진심으로 트롤을 안 해요. 인정. 야, 진량 뭐야? 야, 진 별로 안세보이는데 뭐야, 이거? 백고롱트, 매판마다 부검해서 심지어 고로시한데 아니, 고로시라니! 자 좋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럼 그렇든 마지막 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래쪽 내려가고요 이 힐러가 있으면 좋았는데 힐러가 없어갖고 와, 생각보다 이번 판에 데로트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 먹었나? 아 나이스 먹었네 좋아요 먹었네요 나이스 와우 3스택 쇼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야두도기패자 먹어주고요 스택 넣으려면 꿀 적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쌓았다 내 꿀. 나이스! 야 괜찮은데 이거? 15, 15골 들어가 그렇지 나이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내 거? 내로테트 평타 디 딘한테 무력한 너긴정도를약간아 너무 괜찮아 괜찮아 넣어봐 넣어봐 어떻게 드나 보자 이 자식아! 밤바바바밤아 괜찮아 아실것 때는 괜찮아 아, 괜찮 언젠가는 들어가 너타보만 들어가 야딜 뭐냐 이거? 오 <웃음> 잠깐! <웃음> 야, 뭐야, 이게! 아, 아깝다. 살수 있었는데. 초반에는 요싱리스와 좀 비슷하게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요싱처럼만 하면 돼요, 초반에. 물론, 그렇게는 안 돼. 테르트가 좀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겠네. 저거는 줄건 주고요. <웃음> 뭐야? 어우 성공했어요? 이건 주기?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테르트 어, 일로와. 어휴, 우리 데로트일로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같이 놀아야 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이 우리 데르트어이 착하다, 오이다 어이고 어디가 어디가 같이 놀아야지 어디가? 어? 내가 지킬게. 막아. 어서. 아, 어출 건져. 어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훈그 실버 실따기가 막어 아니 로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디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훈사는 그런 느낌. 출 건져 출 건져 출간져출 건져. 나이 뭐야 이겼어 야, 뭐야 잡았어. 에이. 뭐야 이거. 나사대1에 잡았다고 그 와중에? 아 쇠도 여러분 아무리야. 맞추면 체력이 차니까요. 공맞추고쓰면 펑펑이 더 올라가서 죽을 것도 살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무조건 맞춰야 되네, 오키. 맞추고 못 맞추고 차이가 크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버렸다. 그리고 적은 죽어 버렸다. 내가 조금만 더 이게 알기 시작하면 다 끝나는 거라고. 이거 봐. 두두리오다위. 자 조심조심. 이거 한타 잘못하면 저요. 아, 뭔낸이야 이거. 잠깐. 내가 엄청 걸려. 내가 엄청 걸려. 뭐야, 뭐야? 아, 렉 걸려. 아, 잠깐만. 아, 진짜 렉 걸려. 어 <웃음> 아, 나이스. 확실히, 나이스. 아, 나이스. <웃음> 아니야. 나 진짜, 나이스 실 아니야. 렉 걸렸다고. <웃음> 아니라고. <웃음> 아, 아. 야, 나이스. 야, 그래도 MVP네. 야, 골좋긴 한데, MVP네. 뭐야? 자, 그럼 심지어 여러분, 일단 질량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 정도면 준수한데 55,000이면 굉장히 준수한데 자 우선은 제가 사용한 지진 물건은 기업의 머리띠 맹공담배 에오스 비스켓 이렇게 세 가지 썼고요 스킬은 우드 헬머와 우드 혼 이렇게 두 가지를 써봤고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어, 이 정도면 좀뭐 준수한 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사용해본 데로트가 어, 생각보다 튼튼하면서도 질적에 있어딜러한테 밀리지 않는 거 알게 되었고요 일단은 우드 혼과 이런 거를 좀 제가 이번에는 좀 공격적으로 썼는데 상대방이 들어올 때 수비적으로 이용을 해 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 시민 여러분은 또 다음에 또 유쾌한 또 예능 밀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